응? 음? 뭐지? 이러다가 제가 다 먹겠는데요. 간 보다가 음 됐어요. 지금 참기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참기름? 어 맛있어요. 음나 무칠 거예요 이거는 좀 뜨거우니까 좀 식혔다가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을게요. 우유에 당근을부다고 했는데 우유가 너무 비싸잖아요 <웃음> 아깝고 그래서 물을 조금 탔어요 한 30분 됐나 재우는지 재우기 전에 칼집을 막 하고 낸 다음에 넣어놨는데 뭐 부드러워지고 잡내가 제거된다고 그래가지고 찜을 잘라야 돼요 원래 제가 양배추 안 넣거든요. 근데 남편이 양배추 쌈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서 막 썩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려고 요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닭곰탕에. 저희 집에는 이 그릇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저번에 충동 보면서 엄청 많이 샀거든요. 아맞아 원래 잡내 제거에 소주 넣어도 괜찮잖아요. 일단 양파를 잘라보겠습니다. 이 도마는 저번에 많이들 탐내시던 그양념 도마입니다. 이거 어? 잘라볼게요. 일단은 닭볶음탕은체를 썰면 안되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어? 너무 저기했나? 아뭐이것도다멋 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자르면 되겠죠? <웃음> 어머! <웃음> 아 <Bro. laugh> 사실 너무 약해가지고. 양배추가 이거 다넣으면 너무 많겠죠? <웃음> 아, 이거. 빨리 이거 없애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뭐 조금만 쓸게요. 한이 정도? 이렇게 쓰고. 이게 유리동 남편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버겁 된답니다. 좀 잘리나? 너무 음, 예쁘다. 어 여기는 잘리 여기는 알아서 잘리네요. 양배추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양배추를 저번에 떡볶이에도 넣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볶음탕을 예전에 진짜 제일 잘하는 요리였는데. 그 요즘에 닭볶음탕 하면 남편이 자꾸 떡볶이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는가? 일단 파는 뭐저 마지막에 넣고 뭐저 그런 건 없어요. 전다 때려 놔요한 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콩나물 무침에 들어갈 거랑 아홉국에 들어갈 파를 조금 미리 다듬 같이 다듬을게요. 아홉국에는 아무래도 초록색이니까 이게 하얀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홉국 전용으로 조금만 아니다. 이거 콩나물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콩나물이 더 작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로 담아놔야 되겠네. 콩나물 무침할 거는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아홉국 들어갈 거 이걸로 다 써버려야겠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홉국에 들어갔거든요, 여기다. 저는 이아홉을 얼려, 항상 이렇게 다듬어서 데친 다음에 얼려놔요. 그래서 바로바로 넣어서 끓일 수있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아웃국을 되게 좋아해요. 곰탕에 들어갈 파를 손지막하게. 국장과 <목장갑> 망꼈어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걷기만 그 괜히 잘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당근을 썰어볼게요. 너무 큰이거 반개 정도, 이거는 적당하고. 아세요? 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깎아주면은 이렇게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하면은 안 으깨진대요. 근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요리 너무 어려워요. 감자는, 감자는, 감자가 이거밖에 안 되지. 감자, 어, 가락이 있어. 손, 손 저희 남편이 자꾸 요리를 하는 줄 알겠죠? 제가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담아놓게요 이거는, 초반부터 넣어야 되니까 잘안 열려서 이거를 씻, 씻어가지고 올게요. 이제 씻어 갖고 왔는데 이거를 살짝 저는 먼저 데워줄게요. 먼저 데울게요. 왜냐하면 바로 양념 넣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아홉 국을 끓 거예요. 아홉 아무것도... 국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된장만 넣고 아무런 간을 안 해도 맛있더라고요. 된장을 풀게요. <웃음> 제레시 요거 맛있더라고요. <웃음> 된장찌개 하면 맛있어. 이거는 을게요 원래는 된장찌개를 하려고 했는데, 부탕을 <웃음> 하니까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이해해주세요 된장을 풀고 나서 체에 걸러서 체에 이렇게 하면서 풀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넣었어요 왜냐면 맛이 조금 진한게 좀털이나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닭볶음탕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순간이 제일 긴장돼요 일단 냉동 만으로 넣으세요 음... 아, 고추장을 넣어야 되겠죠? 고추장 그냥 눈대중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나중에 저기 할 때, 끓일 때 다시 맞추거든요? 이렇게 넣고, 저번에 고추장 맛이 강했으니까, 강했으니까, 이번 아, 그리고 간장. 간장을 좀 넣어줍니다. 참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오늘 다시다를 넣어야 돼요. 저는 다 때려 넣습니다. 다시다를 좀 넣어서 도움을 받고, 설탕을 넣고, 설탕도 넣고, 요리당도 넣어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원 우추가 우추넣고 양념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색깔을 색깔을 내기 위해서 간장을 더 넣어야 돼 고 있습니다 어 긴장된다 맛을 봐야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따가 볼게 닭이 지금 끓고 있거든요? 아 이제 가던거 같아요 국물을 끓인 국물을 버리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남겨서 그래서 지금 저기 된장 아어떻게 어떡해 떤 한번 불을 줄이고 <웃음> 이 된장을 거들게. <더> <웃음> 아니 안 부러졌다. <웃음> 이 진짜. 야 풀어 빨리. 일단 어, 건져, 건져 건져, 건져 건져. 왜냐면 저는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다고. 최최 처음부터 하면 해도 되는데. 아, 이, 이런 건더기가 조금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간적이고 뭔가 맛있어 남편아 너 전에도 내가 이렇게 끓여줘서 잘 먹었잖아 남편님아 왜 그래 잘 먹어 놓고 아 이제 다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우입니다 투하하겠습니다 하을 마지막인데 저는 그냥 넣습니다 한마시라이 깊게 나야지 풀어줍니다. <웃음> 얼려 있는 상태여 갖고 <웃음> 녹을 때까지 풀어줍니다. 진짜 아고 진짜 이러면 끝나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힘을 빌려야 돼요. 다시 다시 나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미연도 저는 미연을 몰랐었는데 미연의 맛에 미연을 두면 확실히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미연도넣을까요미연을 조금 넣게요. 을미연을 조금 넣습니다. 오, 맛이 살아났어요, 확실히.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 맛. 닭볶음탕이 빨개지니까 저는 그거를 해요. 한 가지가 빨간 한 가지에 좀 뭐지? 으리타게? 으리타게. 감물 제가 만든 양념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 잠깐 잠깐 잠깐. 감자 넣어야 되는데.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방금 끓였다고 바로 끓어오르네요. 감자가 제일 안 익기 때문에 감자 요거 요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하면은 안 익게 되시는 거 아시죠? 그냥 넣겠습니다. 저는 그냥 넣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념이 부족해서 끓이면서 또또 또 해야 될것 같아요 간을 아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닭볶음탕 오랜만에 보는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해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떡볶이 맛이 난다고 아 맛있겠다 소주에다 먹고 싶어요. <웃음> 저 수저 두 개로 하는 이스케일 보이시죠? 아저 이런 사람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양념에 아까워서 이러고 있는 거거요 가요 리 못하는 것같아도 은근 간잘 맞추거든요. 음 맛이야. 음 맛있는데? 오, 진짜 대충인데 맛있는데? 어떡하지? 와나 진짜 간잘 맞춘다. 대박 사건. 이제 야채를 넣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 요리 방송 처음 해봐요 요리 못하는데 오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방송빨인가 오 소주를 부르는데요 오 괜찮은데 봐봐요 아, 국물 어때요 된장을 적당히 잘 넣었어. 마늘 안 넣었다. 아, 가지? 여기 다시 끓일게요, 이거. 아, 내가 마늘 안 넣었어. 깜빡했어. 깜빡했 잠깐만. 된곡 마늘인데 내가 마늘 다져 갖고 야에 깨워서 이 생백에 넣어서 죽으면 쑥이 정말 편하다. 똑똑 잘 잘라져 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약국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맛이좋라고요 음 생각했는데. 설탕을 조금 마늘 설탕을 넣어서 상관없어요. 된장찌개도 설탕 살짝 들어간 맛 있는 거 아시죠? 음. 뜨거워서 맛이 모르겠어 음, 괜히 어? 넣었나? 설탕? 와, 어쩔, 어쩔. 모르겠다 졸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끓이고 이따 또 끓이면 더 맛있겠죠? 지금 이 상태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 졸여야 하는데 더 졸여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청양고추 넣고 싶어요 몇개 먹고 싶은데 애들이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라 응? 아웃보기 좀 맛이 이상해졌는데? 뭔가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요웃게기이거 넣어야 되나? 저는 다 때려 넣어요 맛이 날 때까지 그래서 남편이 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든 맛이 난대요 응? 뭐지? 이러다가 제가 다 먹겠는데요 간 보다가 아까 제가 옛, 맨날 다푸푸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물을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적게 넣어봤어요 딱 맞아요 진짜로 근데 이따가 한번 더 끓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밥 하나 떠가지고 바로 먹고 싶다니까 지금 나물무침을 해야 되니까 세팅을 고춧가루를 콩나물 억지 해야 되니까 넣고 적당히 넣고 소금을 파를 아까 잘라놓은 거 넣고 깨를 깨를 깨를 송송 미원도 살짝 넣으면될것 같아요 미원도 살짝 넣고 저는 그냥 눈대정으로 합니다. 도 붙입니다. 잠깐만 좀 세탁기 아 뛰겁니다. 이런 게 맛있어. 지금까지 다 성공했어요 요리. 이것만 맛있으면 진짜 다 성공한 거예요. 보고 보고 끓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진짜 밥에다가 국물 막 비벼갖고 먹고 싶어요. 아 조금 싱거워요.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요리하는 게 힘드네요. 남편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네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음식의 맛이 좀 그렇잖아요. 음, 됐어요. 지금 참기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참기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먹고 싶은데 조금 국물만 비비까요? 떠가지고. 이렇 고기는 안 먹고 국물을 좀비워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 쓱~ 이게요, 먹법계음 와~ 여기다가 콩나물을! 조 금만 더 이렇게 해서 어, 나물이랑 해서 먹겠 습니다. 밥을안먹어 가지고 더더더 떨려. 짠 음. 음. 와, 너무 맛있다. 세가지 메뉴를 했는데 제가 손이 빠른가요? 원래 한 가지씩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 할 동안 이거 하고 이거 할 동안 뭐 미리 계산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 이걸 먹자 우와. 닭이 더졸여져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럼 양념에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음, 싱거워요 그니까 다가 양념을 조금 뿌려줍니다. 아까 닭을 초반에 조금 삶을 때 그때 소금을 살짝 넣었으면 간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 맛있어요. 술 땡겨요, 나 술. 음. 음. 요리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남편을 존경하게 되네. 된다. 음. 네. 음. 멀다고기의담백한가 콩나물이 아삭함과 양념 된밥음 좋아 괜찮네요 음, 다음에는 다볶음탕에 콩나물을 넣어볼까요? <웃음> 서서 먹으면 살 빠진대요 살안 찐대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내가 한 요리에 내가 감탄하면서 먹었는데. 좀 웃기긴 하다. 음! 맛있어. 나 지금 더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지금. 더 먹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홉 국입니다, 아홉 국. 닭볶음탕 <목소리> 오랜만에 먹니까 맛있네요, 여러분.